해 아주 응. 한테펜스인가 여기로 가고하 펜트하우스인 여기 아, 여기 <웃음> 아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대박대박 <웃음> 아, <웃음> 대박. 야 대박이다 야, 너무 아쉽다 수영장 좋네요 우와 아 여기서 진짜 편하게 쉴수 있겠다 우와 우와 오 여기 화장대네 와 근데 너무 복잡해서 길이 잃을 것 같아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뭐야? 여긴 어디야? 뭐야 어, 젠소야? 눈썹 어..아.. 진짜.. 아나 근데 여기가 아직 응. 안 자라서 지금 짝짝인거 보여? 나 어. 여기에만 속눈썹.. 넌왜 자꾸 자라? 우와, 어, 와 여기도 또 있구나 옆쪽 저기또 있어 화장실 또 있다고? 어! <웃음> 화장실 또 있어 어메니티는 이렇게 있습니다 샴푸 바, 린스 바, 페이스 바디 바어 진짜 넓다 침대는 두개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로 가면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너무 고급지다. 시원하다. 세개 세트를 사면 돼. 너무 비싼 거야. 얼마 세개 세트 70 얼마던데? 70만 원. 그래? 왜? 내가 그거 보고서 야 이건 안 된다. 나더 마셔만 샀잖아. 아, <웃음> 야나 그거 보고 바로 들어가면1 시간. 돼요. 그래 1 시간. 야나 그거 몰랐어. 일하다가 내가 알람 맞춰놓고 샀어. 나 어제 애들 가르치다가 알람 딱 와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샀다. <웃음> 엄청 찾아봤는데 아니 실크야. 그게 원래 가정용 인모드라고 낸 거야 그래. 실크에서누피스트릿이가 그거 올려주는 건 최고래. 너뭐 이렇게 많이 알아? 에이지알이 아, 0만원 유일한 1 0만원대네아 음. 이거는 사야겠다라고 각을 재고 있어. 뭐가? 속살 스피니라고. 맛있댑니다. 오 어, 여기 해물 떡볶이, 떡볶이랑 4개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소식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소식이었고 한두개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시킬. 미안, 여기서 세 명은 소식이잖아. 그럼 여긴 다이어트고. 나는 <웃음> 다이어트. 나도 소식거야아할 아. <웃음> 걸? <웃음> <웃음> 아 맞아. 어나 이거 찐꽁 했는데. 해볼래. 뭐 해, 뭐 했어. 나 해볼래. 뭐해 뭐나 저거 투명한 거. 투명한 거? 어. 아싸. 아, 또, 또, 또. 아싸 아싸. 나 모르고 짧으면. 어. 어? 여백이 드러나는데 <웃음> 이게 이게 다 가려 아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 <웃음> 굿 i 이가유명하다아 반반 아, 섞었어 좋아. 오. 역시 <웃음> 아, 먹을 줄 알지 아 역시 다 아, 3만원대 3만 나가 다 똑같이 3만 얼마야 나, 나는 솔로 나갔을 수도 있어 어. 재밌겠다 안 돼. 그건 안돼 왜 재밌. 너무 재밌어 뭐, 재밌긴 같아. 해 나는 솔로 나수 바로가 못 솔로 나가보는 거 어때? <웃음> <웃음> 나 <못 웃음> 마롱아 못쓸프게 보더라. 그러네. 못쓸로 <웃음> 나가서 몰표 받는 거야. 당신을 아, 만나기 위해 제가 여태까지못쓸리 한다 봅니다. 마롱아. 마롱아. 마롱아 할수 있어. 음 나내 포커플스 안 돼. 이게 <웃음> 우리한테 재밌는 거지. 음. <웃음> 그냥 아무데나 지원해. 너, 나 나의 재미를 위해서. <웃음> 와 근데 5월에 물 채워 가지고 수영하다가 먹고 막 이러면 진짜 좋겠다. 음, 그러니까. 와. 야, 아, 애들 또... 짜리도 샀다. 진짜 야무지를 잘까? 또 들어 가려고. 한 입에 배워 있어. 소금. 음, 너무 있게먹는다저손 아. 봐. 안 귀여워. 안식맞아서 단풍이소 해. 단풍손 너무 한거 아니야? 그냥 치킨을 두고 싸운 적이 없는데. <웃음> 목은 모르겠다나목 좋아해. 어 그래? 목, 응. 목 맛있어. 목짱 맛있어. 응. 나, 치킨 나 치킨 그냥, 그냥 신살로 치킨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국내도 오 그러면 뼈로 먹어? 나는 뿌링클만 먹어 아, 치킨. 아그렇나어렸을 때는 목 있는 치킨 많은 거거든. 딱 한클만 먹어. 그러면 즐길 수 있는 내가 새우를 까서 먹겠어. 아니요. <웃음> 근게새숟가락이 아니라서 뭐해 그래. 이러면 손을 어쩔 수 없이 묻혀야 되네 아 힘들어 아 고마워요 요거? 음, 어떻게 같이 불렀어? 가상포진 음. <웃음> 아, 그래서 이거 조금 딱 끈고리거나 뭔가 제가 이거 날려줘 사용하는 방법 어리 이거 뭐고? 그거야? 이게 에이지 <웃음> 아니야 다 에이지알이야 얘가 뭐고 아. 얘가 탈력 제가 근육 관리, 어, 80샷 80이면 아니야. 잼 줄서서 아 이거 방문 판매 아니야 이정도면하드 <웃음> 전극을 모두 더어 이게 된다고? 따뜻하긴 해. 근데 너무 그냥 따뜻했아 따뜻해. 아, 보면 아 그래? 응. 이거는 이거 한번 한다고 차이가 보이진 않겠다. 오 아니 이거 너무 편안네거이오 <웃음> 어, <이거. 웃음> <우와, 이렇게. 웃음> <웃음> 뜨겁다. 이거 내 솜털들을 뽑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툭 하는 <웃음> 거? 나털 많단 말이 얼굴에. <웃음> <웃음> <웃음> 어 따가워. 그 그림처럼. 와 타는 그, 냄새 그, 장난 그, 아니네 난. 와. <웃음> <웃음> 이거는 내일 피부 화장에 안 먹을 수가 없겠다. 손톱을 다 조사버리네. 이 탄내가 지금 너한테 나는. 그럴걸? 마롱이어 마롱 구이 되고 있어 지금. 아들. <웃음> 아. 내 <뜨거워>. 보고문.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셀프> <웃음> 와. 나한테 제일 필요했던 건 어쩌면 예, 이거였을지도 몰라 나 아까 손도 끝장 비지관일때아 재밌다 오늘 다들 이 정도면 AGR 워크샵 아니야? 오 그게 맞다 관리는 진짜 부지런해야 돼 달라진 거 없지 <웃음> 어? 이쪽이 조금 아리 없어졌는 어, 어 진짜? 이쪽 오 어, 맞아 이쪽으로 했어? 어 이이 이 볼록한 게 없어졌어, 아니? 파란 사서 언니가 파란 사서 알려줘. 그래. 네 여기를 해볼게 다들 아, 지 아. 보자. <웃음> 보자, 보자, 일어나줘. 인체 실험. <웃음> 그냥 그건 아니, 저기 좀더그 글로시. <웃음> 오케이 알겠어겠네요. 알겠 모르겠네요. 어. 알겠어. 모르겠네요. 전화 안 시원했지? 엄마가 이 아, 오늘 리 날이야. 아니 안 나이. 나이 <웃음> 짠. <웃음> 저기 밖에서는 엄청나게 덩몽머스에 빠져서 다들 난리가 났어요. <웃음> 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 봤어. 나 봤어. 나나 나, 나 죽이고 올라가는 어? 보라, 연보라색을 봤어. 잘 봐. 오, 잘 맞지? 잘 맞지? 잘 맞는 거지? 잘 야! 잘 날 계속 쫓아다니는 하얀 오리가 있다고.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와우. 오. 오. 오. 내가 다 죽였으니까. 와. 아니 아. 나 썽아랑한테 쏠렸는데? 미안해 내가 거을 잘못 들었어. <웃음> 아니 잠시만 도도 재였어 언니. 아니 언니 그래 아, 나. 아. 야나 지금 이두 언니들한테 놀아났네. 나지카톡부터서고 어떡해? 어떡해? 너무 재밌어 덕몽어스를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저는 마피아랑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부었잖아 오늘 아랑훈이 a d r 을 사용해서 반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는 슬림모드슬림모드로 할래 이게 거 <웃음> 아 이게 크림이 별로 없어서 자극이 덜 왔나 보다 아 <웃음> 어, 됐다 <웃음> 음 <웃음> 기분이 좋지 않아 불쾌한 아픔이야 막 엄청 너무 아파 이건 아닌 거라는데 지금 여기 갖다 댔는데도 입가가 떨리고 있어요 오오 오, 이거 이실리는그 포인트가 있네 오. 됐다 아까 얼굴이랑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웃음> 잘 모르겠다 다들 오늘은 메이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화장품을 챙겨온 사람이 아라언니 하나일 줄이야 선크림 아랑스꺼 써야겠다. 없네. 아랑스 선크림. 달바 오토프레스 선크림. 오우. 씨, 잼소 때문에 속눈썹이 너무 길어서 저 이제 이 휴대용 뷰러로는 좀 힘드네요. 앞부분 위주로 쿠션만. 헤라 불쿠 언니의 무지개맨션 립을 발라볼게요. 여기 칼라로 손으로 슥슥. 화용 시간이야. <웃음> 한 명이 푹보세요 거기서! 아! 네. 근데 이게 몇 번을 보인 게... 몇 번을 보인 그래. <웃음> 네, 근데 라면도 거의 다 이거 봐려가 말고... Thank you. 추워지겠는데? <웃음>